<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어, 화장한 거 깨끗이 지우고 세안하고 그 다음에 기초 케어까지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머리를 일단 이렇게 하고 아이 리무버 하고 립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써 여기서 요거를. 첫 번째에다가 충분히 접셔줘요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눈가라, 주름 생길까봐 제가 이거를 오늘은 제가 마스카라를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깨끗이 지워져요. 엄청 깨끗이 다 지워져요. 이렇게 제가 원래 마스카라를 안 하는데 오늘 마스카라를 해서 크림징 오일을 써요 크림징 오일을 굉장히 많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로 이렇게 깨끗이 오일은 굉장히 큰 대용량을 이렇게 써요 이게 좀 뻑뻑하면 얼굴에 주름이 가니까 저는 굉장히 충분히 많이 써요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세안을 할게요 이렇게 얼굴이 뚫어질 정도로 깨끗이 닦았어요. 이렇게 깨끗이 닦인 상태에서 저는 지우개 패드를 또 써요. 올려가지고. 하나도 안 묻어나요. 아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우개 패드를 닦은 상태에서. 살살. 이제 다 거의 스며들었다 싶으면,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스며들게, 스며들게,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이동하고, 손톱이 약해가지고 제가 정말 인터넷에서 보르피닌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이렇게 선전을 하시길래 저도 한번 이걸 인터넷에 사봤어요 보르피닌을 그래갖고 제가 두달 생각하고 매일 열심히 바르기로 했거든요 이게 팔자주름하고 저는 이게 광대 밑에 여기 살이 엄청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다섯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팔자하고 여기 보조에도 주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르피닌을 두달 생각하고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 팔자 그 다음에 제가 광대 밑이 여기 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여기도 꺼지면 나이 들어 뵌다 그래서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마 전체 그래서 요거는 바르고 열감을 줘야 된다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구로 이용해서 이제 열감을 좀 주려고 해요 보르피닌이 이렇게 피부 안에 흡수가 돼서 지방세포층을 아마 이렇게 활성화 시키나 봐요 그래서 지방이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밑저 본전 그냥, 그냥, 그냥 한번두달 동안 한번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제가 지금 시작한 지 6일 됐거든요 지금 6일 됐네 정말 그렇게 해서 음. 뭐 일주일 발라갖고 그러진 않겠지만 배터리가 빵빵거러요 배터리가 다 됐어 배터리가 다 됐다고 깜빡깜빡하니까 내가 불안하네 제가 이렇게 화장 지우는 것부터 제가 기초제품까지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르피닌을 계속 바르면서 제가 지금 두달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